그합시다 아, 어... 복소수. 자, 복소수라는 건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허수 단위라는 게 필요해. 첫 번째 그냥 뭐가 필요하다고? 허수수. 네, 허수의 단위. <웃음> 오케이. 자,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복소수가 뭔데라고 한다면 실제는 이거야.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를 배웠지 그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는 제곱을 하면 그 수를 A라고 하면 그 수를 제곱을 하면 항상 0 이상인 세상이지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인 애들만 모여있잖아 그치? 그 세상을 하고 실수가 아닌 수, 존재하지 않는 수, 허상 속의 수를 만들어내 그 둘을 합해서 복잡한 수의 세상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걸 설계를 하려면 존재하지 않는 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허수 단위야. 허수의 단위. 자, 허수라는 것은 단위라니까 뒤에 뭐 센티미터 붙이는 게 아니라 허수단위 I에 대한 이야기야. 누구? I. 자, 우리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몰라. 맞죠? 네. 하지만 우리 표현상, 표기상 써본다면 어떻게 될까? x는 네. 뿔마 루트 네, 마이너스 1. 우리는 루트 근호안에 마이너스 1 되는 건 만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수를 우리는 i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근 괜찮겠어? 네. 응. 근데 뿔마를 굳이 나누자면 마이너스는 떼고 플러스만 보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거 연습을 좀 해본다면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3은 마이, 루트 3 i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네. <웃음> 왜? 얘는 음.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 뒤에 i 아, 괜찮겠어 음. 그러면 뭐뭐 여기 또 하나 뭐 x 제곱이 뭐 마이너스 4야 그럼 x는 얼마 아 i 자 그럼 요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뭐야 그러니까 i는 제곱하면 뭐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런 걸로 허수 존재하지 않는 애들로 구성된 이 허수는 크게 둘로 나눌 거라고첫 번째 순허수 무슨 허수? 순허수 어, 순허수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순허수가 아니 허수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복소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Z는 복소수 Z는 A 플러스 B I라고 표현할 거야 저런 꼴로 되어 있어 A 플러스 B 루트 M처럼 괜찮겠어? 네. 이때 저기. A 플러스 B i 이에서 구성 요소를 보자. I가 없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고 해. 이때 I에 붙어있는 이 녀석을 허수 부분이라고 해. 그럼 구분을 한번 줘보자고 2 마이너스 3 I, 실수 부분이 얼마? 2, 허수 부분이 얼마?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i 실수 부분이 얼마? 0 허수 부분이 얼마? 1 3 실수 부분이 얼마? 3 허수 부분이 얼마? 0 괜찮겠어요? 네자 이때 b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는 우리가 허수 부분이 날아가고 실수만 남지 그래서 실수라고 하고 허수라는 것은 b가 0이 아닌 것 즉, i가 남아있는 것 그때 그때 실수 부분이 없는 애들 이런 아이들을 순허수라고 하고 요런 아이들을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한다 오케이? 네. 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럼 복소수의 상등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복소수의 상등 즉, 복소수끼리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A, B, C, D가 모두 실수일 때 A 플러스 B, I는 C 플러스 D, I다 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같아야 할까? A는 C, B는 D. 왜인지 논리적으로만 한번 설명할게요. 이항을 할 거예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연산이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연산이 됩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넘겨주면 A-C 촥촥 플러스. B-D 촥촥, 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네. 0은 어떤 수지? 실수지.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언제야 되지? 그러니까 B-D는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B는 뭐야? D야. 그럼 얘가 살아졌어 A-C가 0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A는 뭐야? C. 그렇지. 그래서 얘가 된 거야. 괜찮아요? 네. 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복소수에 대한 연산을 할 건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첫 번째 자료. 켤레 복소수라는 걸 만나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이게 정말 중요해. 자, 일단은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표현을 해볼게.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는 Z 위에 바를 얻는 얘기예요. Z바라고 해. Z바. 그러면 Z가 a 플러스 b i 라면 z 바는 켤레 복소선는 어떻게 생겼냐 a 마이너스 b i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B, b. b가 b 누군데 허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거야 허수 부분의 부호가 그럼 여기서 켤레를 만들어 볼게 자이 녀석의 켤레는 뭘까 2 e 플러스 3i 지 얘는 켤레가 뭘까? 마이너스아이 3의 켤레는 뭘까? 3 바꿀게 없지? 그러니까 이게 켤레야 됐어요? 켤레 응. 복소수는 무엇이 뭐 바뀌었다? 허수의 부호 허수의 부호가 바뀐다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더 해볼게 Z 플러스 Z 파 어떤 복소수와 그 녀석의 켤레를 더하면 삐 I 이 I 사라지고 2A만 남는다 즉 얘가 뭐다? 실수 복소수 두개 더하면 한 놈과 그 녀석의 레 복소수를 같이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실수. 실수가 나온다 둘을 곱해볼게 합쳐잖아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지 근데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그래서 A제곱 프로스피츠 결국은 뭐다? 실수. 실수 요거 좀 많이 사용할 거니까 밑에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야, 복소수 중에 허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야 존재하지 않는 수야 존재하지 않는 수야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계산 방법을 새롭게 만들까? 아니면 원래 있던 거에 그냥 빗대서 만들까? 그렇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한번 느껴봐봐 여기서 본능적으로 계산했어 2 플러스 3i에다가 2 빼기 4 마이너스 2i 해보자고 그러면 앞에는 2 플러스 3i라고 그냥 쓰겠지 뒤에 뭐라고 쓰겠니 마이너스 4 플러스 2i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해서 6 얘네들이 계산해 sorry 마이너스 2 플러스 5i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렇지 똑같다고 2 마이너스 3i를 제곱해보자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두 배. 뒤에 거 제곱. 이거지. 네. 그런데 하나. i를 네.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얘는 4-12i-9. 즉, 5-12i. 됐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연산은 네. 똑같으니까. 또 하나 생각을 좀 해보자. 왼쪽으로 다시 가서. 지금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거라. 자, 복소수 중에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대소관계가 존재. 해 허수는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존재 안 하는 애들끼리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허수는 크기가 없다. 그래서 부등호 표현을 하지 못한다. 2 <웃음> 아이가 커삼 아이가 커? 몰라, 그건 비교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우리 알고 있는 연산법칙들 있지 뭐 결합법칙, 교환법칙 이런거 그거 다 될까요 안될까요? 네. 다 돼요 존재하지 않는 선생님이니까 딱 하나만 인용하면 돼요 뭐만 조심하면 돼요?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하나 조심하면서 연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조심할 거 하나도 없지 곱하기만 조심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네 번째 분모에 실수하라고 얘기할건데 분모의 실수화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i 분의 1이야 분모의 무리수 있는것도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분모 유리화하는것처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될까 켤레를 곱해줘야 돼 반드시 뭘 곱한다고? 그럼 여기도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켤레를 곱하면 중요한거야 켤레를 곱하면 반드시 분모는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으로 나올 것이고 분차는 켤레를 만들기 위해 곱판에만 남겠지 오케이. 요런 연산들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켤레에 대한 성질들은 진짜 다양하니까 나중에 알아주셔야 돼요 뒷장 넘기시면 개념에복소수 여러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 켤레 복소수 얘기를 더 끌고 가면 더 재밌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개념 형 확인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네. 1번. 루트 마이너스 2를 나타내라 어떻게 한다고? 루트 2? i. I. 됐죠? 네. 2번. 다음 중 허수가 아닌 것을 고르래. 허수인 것을 말고 아닌 것. 자, i 플러스 루트 2. i 있으니까 허수지? 네. 0, 허수 아니고요. 네. 1 플러스 파이. 허수, 아니. 허수 아니야. 그 다음 1 플러스 루트 2. 허수 아니지 네, 네, 네. i가 없으니까 루트 이하이 허수지 네. 그럼 다음 중 복소수인 거네 전부 다죠 복소수는 전부 다예요 네.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다라고 다 네. 3번 2를 네. 2를 a 플러스 b i 플러스 e 플러스 +E 0i 이거잖아 네. 그니까 러 a가 얼마고 네. 0이 수로 봐야 돼 됐습니까? 네. 4번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7 플러스 2i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를 하래요 그러면 전개부터 할게요 7 플러스 2i 마이너스 4 플러스 3i 얼마? 3 플러스 5i 자 5번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3i에 1 플러스 i가 곱해진 거지 분배에 의해 곱하면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제곱 어? i제곱 보이네? 얘가 뭐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i 플러스 3 잠시 얘켤려야다3 그렇지 3i 플러스 3이 무엇의 보호를 바꾼다? 네 가운데가 아니라 i분의 1을 바꿔서 나타내래. 분모에 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해 켜야 돼.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i를 곱한다고. 그럼 분모는 실수적으로 그, 마이너스 i 제곱이네요? 분해 마이너스 i. 약분하지 마세요. 약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요. i 제곱이 뭐였어? 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예. 마이너스 i. 왜 1이야? 아, 아, 그분모가 분이... 시끄러워. 자, 그러면 얘는 a는 얼마인 거야? 0, 이가얼만거야 마이너스 1. 7번 자, i-1의 켈레복소수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i? I? 마이너스 1! 1. 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번 맞아? 네, 네 2번 5-4i의 켈레복소수는? 플러스, 플러스. 5 플러스 4i 유가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u 의 켤레복소수는? 없어요? 없는 게아니야5야 아. 없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가지 특이한 거지 켤레복소수에서 Z와 안 보이네 여기 써 보세요 Z와 Z바가 같다는 것은? Z는 뭐다 실수다야 그 다음 0의 켤레 복소수는 뭐야? 0. 0이지 없는 게 아니라고 실수도 복소수야 왜 없다 그래? 2x는 0이야 x 없는 거야 x가 0인 거야 0. 너 대답해 불리하면 대답 안 하고 있지 말고 2x가 0이야 x가 몇인 거야? 0. 0인 거지 답이 0. 없는 거니 7번 어, 7번 했죠? 8번 자 Z가 뭐래? 1 플러스 ROOT3I 루트 루트 그럼 Z 반은 뭐야? 1. 그렇지 1 마이너스 ROOT3I 자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1번 Z 플러스 Z 반은 얼마 나와요2 맞죠? 네. 2번 얘에서 얘 빼래요 그럼 1 사라지고 2 루트 3? y 됐어? 네. 곱할게 3번 곱하면 1마이3 i 제곱 돼야 되지? 네. 근데 i 제곱이 얼마기 때문에 I 그러면 제가 얼마야? 1 플러스 3이니까 얼마? 4, 4. 2야? I. 2? 네. 와 우리 진짜 연산 대단하다 4번 z 바 분의 z 즉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1트3 i 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촥촥촥촥분모를 곱해야 돼1 플러스 루트 3i 분자에도 1 플러스 루트 3i를 아, 곱해야 되겠지 분모는 격판값이 여기 있으니까 분모 4고요 분자 곱하겠습니다 1 플러스 아, 2트3 i 플러스 3i제곱이지 i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3이네? 네. 그러니까 다시 쓰면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럼 5번도 이렇게 5번도 같은데 이거 뒤집어져 있지? 맞나? 네 5번은 z분의 z 바니까 분모가 어차피 얘가 될 거잖아, 4. 분자는 요거 마이너스인 거 제곱한 거니까 1 마이너스 2 루트 3 I 마이너스 4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의자또이는 여기만 바뀌겠네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 그럼 정답 몇 번이니? 9번 자 보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다 한거야 y 플러스 1 i는 얼마다? 0. 0이다 자 이거 이렇게 적립했고 x, y가 모두 뭐라고 했냐면 실수라고 했어 그래야 풀수 있어 자이 0은 실수야 허수야? 실수. 실수잖아 그럼 허수 부분 0 되어야 되니까 얘가 뭐 돼야 돼? 0. 0 그럼 얘도 뭐 돼야 돼? 0, 0. 그럼 x는? 0. 그럼 y는 얼마? 마이너스 다음은 10번. 죠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y. x y. y. 2 2 x p 뭐 x plus y. y. x plus y. y. x y. 그럼 l u s y. x x y. x p l u x Y는. 초딩, 초딩.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4. 됐습니까? 네. 플러스 4. 정리 싹 부탁드리면서, 뒤에 있는, 이건 뭐 뒤에 있는, 개념 내용 확인학습분들 다시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